직사홍의 단독뉴스 갑자기 뭐냐고요? 혹시 살면서 단독주택, 전원주택 관련 뉴스 모아놓은 거 보신 분좀 찾아보니까요 웬걸 아예 없더군요 맨날 어디 신축 분양한다더라 연예인 누가 이사 왔다더라 간다더라 하는 얘기 빼고는 뭐 그리하여 에이 내가 하나 만들자 까지껏 그래서 시작합니다 오직 식사홍에서만 볼수 있는 요 콘텐츠 앞으로 월 1, 2회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한경 2022년 7월 31일자입니다. 시골집, 양도종부세 계산서 빠진다. 앞으로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에서 제외된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는데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라는군요. 특히 주목할 것은 이 대목이죠. 1주택자가 지방주택을 하나 더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12억 원 혜택을 받게 된다 살짝 어려우신가요? 제가 이 손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서울에 집한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기 강원도에 있는 전원주택을 또 하나 구입했다 그럼 딱 봐도 이주택이죠 여기서 서울 집을 팔았다 치면 1가구 1주택자가 돼서 그때 양도세가 빵원이다그 얘기 단 이 팔아버린 서울 집이 매매가 12억 원 이내일 때 그리고 이 새로 산 강원도 집이 공시가 3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세금 부담이 덜어지자 세컨드하우스 수요자들은 반색하고 있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방 세컨드하우스와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올해 전국 단독주택 거래량 역시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8,052가구가 거래된 후 2월 8,269가구, 3월 9,571가구, 4월 1 0 97가구에 이어 5월에는 1 1,034가구가 거래됐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만 되면 세컨하우스 구입하는데 확실히 부담이 줄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두 번째 소식, 한경 7월 17일자입니다. 전환주택 건축비 두 배로 뛰어 평당 300만 원대였던 목조주택 건축비가 2년 새 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 귀촌인의 말이라는데요 1억 원대 건축비를 마련한 이 귀촌인의 친구는 비용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뒤 집을 짓겠다며 건축 준비를 중단한다고 하네요. 이 그래프를 좀 보시죠. 와, 대박이죠? 20년 12월 68만원 하던 철근이 무려 117만원이 됐고요. 8만원 떼던 시멘트가 10만 7천원, 1만 6 0 0원 하던 합판이 2만 2천원, 거의 따블로 뛰었네요. 한 건축사무소 대표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목재가격은 3에서 4배, 철 자재는 7에서 80%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에서 벌이는 사업은 현장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서울에서 찾는 실정이라며 그에 따라 인건비도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건축업계에선 단독주택 한 채를 지을 때 들어가는 3.3제곱미터 즉 한평당 건축비가 1년 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전합니다 아니 설마 설마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다른 거다 둘째치고 빨리 이 물가부터 잡았으면 더 소원이 없겠네요 세 번째 소식 8월 29일자 경향신문입니다 설계도엔 지하 실제로는 1층 이 사진을 좀 보시죠 멋진 단독주택단지인데요 여기 1층을 주목 도로에서 바라보면 지상 1층짜리 단층 주택 반대편 경사지에서 바라보면 지상 2, 3층짜리 주택이라네요 이게 뭔 소리죠?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이 주택들은 설계상으로는 지상보다 보이지 않는 지하층이 훨씬 많다. 지하층은 입주자의 주 생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널찍한 거실과 주방, 화장실, 안방, 서재 등이 지하층에 만들어져 있었다. 심지어 발코니에서는 산 아래쪽도 잘 보였다. 이 주택단지는 현장을 방문 조사한 감사원이 지난 4월 지하로 허가받은 층들이 사실은 지상층이란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아, 그러니까 지하층이라고 설계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지하가 아니라 지상층을 올려놓았다. 그 뜻이군요. 계속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단독주택 외벽에 옹벽을 설치 그 사이에 흙을 채우거나 주택 외벽 사이에만 흙을 채워 지표면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한뒤 지상층을 지하층인 것처럼 설계했다고 밝혔다. 지하층을 많이 설계한 것은 허가보다 주택을 크게 짓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인 건폐율과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계하는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은 전체나 일부가 제외된다. 지하층이 많으면 훨씬 넓은 면적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지상 1층, 지하 3층으로 허가된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고급 주택이 됐다. 아니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허가를 해준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설계한 사업자인가요? 황당한 주택건설이 가능했던 것은 인허가를 담당한 광주 서구청 공무원들의 잘못이 크다. 감사원은 구청 공무원들은 사업자가 지상층을 지하층으로 설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현장을 방문하거나 재검토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요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사업자는 요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넣어둔 상태랍니다. 어쨌거나 가장 큰 피해자는 여기 실제 거주할 입주자일 텐데요. 모쪼록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마지막 소식 경남신문 5월 17일자입니다. 묘가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은 흉한가? 기사 서두에는 여러 풍수 기초들을 적어놨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주택 앞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이나 도로가 멀리까지 바라보이면 재물과 생기가 서서히 빠져나가 결국에는 알거지 신세가 될수 있다. 빗물이 도로를 통해 내려가므로 도로는 물과 동일시하며 멀리까지 내려다보이는 물을 화성수 또는 견우수로 하여 흉수로 본다. 아파트나 단독, 전원주택에 이런 흉수가 보일 때는 집안 발코니에 관음죽이나 고무나무, 보스턴 고사리, 벤자민 같은 관엽식물을 화분에 심어 물이나 도로가 보이지 않도록 두면 흉수뿐만 아니라 도로의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이걸 풍수에서는 비보라고 하죠 흉한 걸 보완해서 길하게 만든다는 뜻 땅덩이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이 풍수가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유, 이 비보책 덕분입니다 어쨌거나 기사 핵심은 이겁니다 전원주택은 묘가 주변에 있는 곳이 많은데 집 주변에 묘가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이 전원에서 사는 것을 동경하던 훨씬 이전부터 묘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묘야! 사라져라! 가 아니라 함께 동거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묘터가 흉지인 곳은 별로 없으므로 묘가 주변에 전혀 없는 곳에 위치한 집이라면 오히려 지기, 즉 땅의 기운을 뜻하죠. 지기가 좋다고 볼수 없다. 집에서 묘가 보일 때 집과 묘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묘가 있고 집이 나중에 들어설 경우 묘의 좋은 기운이 집에 빼앗기며 집이 있고 묘가 나중에 들어설 경우 묘의 집의 생기가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뭐든 나중에 들어선 게 전에 있던 기운을 확 뺏어간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그 뜻이군요. 하지만 집과 묘가 서로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거나 비껴서 있거나 집이 묘의 뒤쪽을 바라보면 묘를 향해 집을 짓는다 해도 전혀 해를 입지 않는다. 아 그렇군요. 저도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잘 보셨나요?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저찍사홍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휴식을 기원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